야야야 오고서 어부야 야야야 사랑해요 어부야 야야옥이다야야야지옥 야야야 야야 이대야 야야야 기 와줬다 비로 야야야 춤을 춰가야 야야야 내 사랑의 어부야야야 사랑해요 뒤로 뒤로 빼야야 뒤에 빼첫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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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로 가야지. 내 김도. 나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라고 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소주 끝내시다 우리 서로 보면 인사할 때야야야로 인사하는 걸로 오마이 에이 야야야 <웃음> 아 이거 뭐야? <웃음> 아나저오왜 그러는 거야? 오늘 제 이게 합창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만 좀나 돌아다녀 <따져라> 야야야 <웃음> 다리만 야야야 다 <웃음> 다리마 야네백수빠도 야야야. <웃음> 야야야야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그런 여자분을 만나시길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야! 강면수 <웃음> <웃음> 말하는 거. 있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